안녕하세요 출박팀이미나 크리에이터입니다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있습니다 김영수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앞장에 이렇게 써져있고요 칼라판이라 써져 있습니다 그 전에 흑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칼라고 지금 영상도 칼라인데 흑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당시엔 그랬던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어쩌면 그들도 남몰래 이 책을, 이 책을, 이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뒤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제 6장을 맛있게 읽겠습니다. 이미 5장에서 노랑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줄문예벌레는 욕망이라고 그럴까요? 아까 끝까지 올라가고 싶었던 줄무늬 에벌레는 끝에서 노량 에벌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설마 라고 말했습니다. 노량 에벌레가요. 그리고 육장이 시작됩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기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기둥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움키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을 쭉 펴고 모든 에벌레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제는 시선을 피했지 않습니까? 오장에서는요 그래서 시선을 마주시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똑바로 바로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저마다 다르고 또한 그토록 아름다운 곳에 감탄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니까 아름다운 곳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미처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자신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는 만나는 애벌레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난 꼭대기에 가봤어.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올라가기에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지도 못했으면서! 라고 말하는 애벌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몇 마리는 충격을 받고 심지어 그 말에 멈추어 서기도 했습니다. 그중한 마리는 고뇌에 찬 소리에,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마. 우리에겐 달리 도리가 없잖아.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말 하지마. 우리에겐 달리 어쩔 도리가 없잖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에벌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보다 더욱 나빴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멈추어 서서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즐거운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실은 감당하기에 벅찬거지였기에 이었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어쩔 것인가. 그 기둥에 비쳤던 희망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무저, 무한정 먼것 같았습니다. 나비에 대한 꿈도 점점 희미해져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에게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 기둥이 무섭기도 무섭도록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둥이요 내려오면서요. 그는 무턱대고 꿈틀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한 애벌레가 빈정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니? 우리의 삶은 땅에서 기어오르는 길밖에 없어. 우리 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비의 모양은 찾을 수 없어, 없잖아. 어없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애벌레의 삶을 즐기는 도리밖에 없어. 그러자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을 쉬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그의 말이 옳을지 몰라. 내 말에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구하단 말인가? 그는 아픈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를 찾으면서 쉬지 않고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쉬지 않고 아이고야 쉬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나비를 보았어 삶에는 보다 나은 무엇이 있을 거야 어느 날 마침내